아! 막 짜고 맵고, 아,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김치가.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끝냈어요. 와, 자가격리 동안 너무 힘들었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답답하고, 진짜 누워있다, 누워있다 보니까, 와,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나날이, 어, 불어가는 그, 내 느낌, 아시죠? 어. 아니, 그, 거기다가. <웃음> 저 보통 하루에 어, 두끼 정도 먹거든요 근데 두 끼도 약간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요 왜냐면 저는 뭐 근육을 키우고싶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동안 저희 엄마께서 힘을 써야 한다며 빨리 그 코로나를 이겨내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밥을 열심히 먹어야 한다며 일주일 동안 30세끼를 다 챙겨주셨어요 그것도 허, 탄수화물 위주로 완전 탄수화물 대파티야 대파티 죽, 떡, 뭐, 빵. 아, 진짜 엄청나게 탄수화물을 먹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제 봄철이 다가오고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진짜 여름 오는 거 금방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서 한 2kg 정도 뺐었거든요. 근데 그 2kg가 일주일 동안 눈깜짝할 사이에 다시 찐 거야. 와, 이거 미치겠어, 미치겠어. 야, 역시 살 찌는 거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진짜 이제, 오, 특별히 얇은 계절을 돌아고 있는데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어 이틀동안 마시는 이헬셀퍼의 레디톡으로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클렌트를 해서 다시 제 몸을 어 깔끔하게 가볍게 만들어 보려고요 급히 찐 탈들은 급하게 빼줘야 돼요 아시죠? 급진급배 그래서 이 저는 이헬셀퍼의 레디톡으로 몸속에 쌓여있던 이 탄수화물들을 싹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이거 아시죠? 이거 진짜 정말 SNS는 유명하고, 많은 연예인분들도 이걸로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리뉴얼 됐어요. 제가 알고 있던 제품은 약간 주황색 빛이었는데, 이게 리뉴얼 돼가지고, 네 가지 맛으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석류 뭐 맛, 이렇게 레몬 맛, 샤이머스켓 맛, 뭐, 장 맛, 이렇게 네 가지로 됐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레몬 맛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다섯 번, 응. 세 시간 간격으로 마셔주면 됩니다. 물과 한 번. 8시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9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9시부터 오늘은 9시, 12시, 3시, 6시, 그다음에 9시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마시면서 뭐이어떤지 그다음에 제가 뭐 지금 느끼는 점들을 한번 얘기해 드릴 거고요. 마시기 전에 우선 제몸 있잖아요. <웃음> 지금 현재 몸무게라든지 바디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지만 여러분께서도 음, 이게 클렌드하실 때 관리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럼 우선 비포를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얼굴부터, 어, 얼굴부터. 제가 어제 자가격리 해체로 회랑 좀 술을 마셨는데. 자가격리 해제 기념 파리 와, 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의 자가격리. 그래서 뭐 이제 좀더 많이 부은 거거든요? 부은 건지 이게 그탄성을확파티 열어서 살이 찐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 안모습 이틀 동안 이 레이톡 전용 보틀에다가 이 레이톡을 한번 마셔 볼게요. 어 이거 보니까 전고틀 되게 좋아요. 저렴한 그런 보틀이 아니라 되게 튼한거 같아요. 이렇게 총 10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요일 오늘 마실 거고요. 얘는 월요일 날 마시겠습니다. 섞어주고, 한번 마셔볼게요. 음 엄청 상큼하다. 와, 되게 입안이 깔끔해진 느낌이야. 어, 되게 상큼해요. 어, 맛있는데? 음 새콤한데, 전 새콤한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맛에 딱이에요. 어, 너무 맛있어. 1일차 첫번째 레디톡을 마셨고요 이따가 12시에 한번또 마실게요 응?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좀일좀 좀 하다가 운동을 갈 거예요 근데 운동 갈려고 딱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간이나 지났어 어. 11시 50분인데 12시에 운동을 가기로 제 자식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시겠습니다 두번째 레디톡 레몬맛 두번째 요것도 가위나 이런 거 없이 잘. 쉽게 커팅 돼가지고 갖고 다니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아까 예외 끝나고 엄마 아빠가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먹고 싶었어 나도 배고프니까 두 번째는 물 대신에 요 나랑드 사이다를 한번 마셔 보려고요 왠지 그러면 약간 탄그 레모네드 맛이 날것 같아가지고 요 나랑드 사이다 아시죠 그 다이어트의 필수 탄산음료 요거랑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요렇게 음! 아니, 이게, 이게 맛있으니까 자꾸만 이거 먹기를 되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맛있다. 진짜 되게 상큼한 레모레이드 먹는 기분이에요. 음. 근데 저 나랑사이다가 약간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나랑사이다보다는 물이랑 더 먹는 게더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진짜. 어, 너무 새콤한 데딱 취향이야. 어, 너무 맛있어. 운동할 갈게요. 운동 다녀와서 밀린 영상들을 편집을 해야 돼요 제가 아무래도 직장인다 이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주말이랑 뭐 평일 점심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벌써 6시가 되었어요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레디톡을 마셔 줄게요 이게 맛있어 가지고 이 이거 먹는 시간이 너무 기다리게 돼요 네 번째 레디톡 물을 150ml 따라왔고요 여기다가 레디톡을 부으면 돼요 음, 아직까지 힘든 건 없어요 어, 힘든 건 전혀 없고 그냥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가, 자주 가긴 하지만 그 덕분에 피부가 좀더 촉촉해지는 그런 기분? 응? 그럼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를 기대하면서 아홉 시에또 영상을 켤게요 으, 너무 추워요 제가 어, 아까 환기시켜 놓는다고 창문 열어놨는데 너무 오래 열어놨나 봐 그래서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음. 지금 시각은 8시 52분이에요 8시 52분 이제 1일차 다섯 번째 레디톡을 마셔볼 건데요 어, 배는 안 고파요 배는 안 고픈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것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작 운동을 못해서 뭔가 입이 심심해 <웃음> 근데 참을만 해요 어, 어 고생했어 1일차 몸케잘 참고 넘어가고 있어 음, 잘했어 잘했어 그럼 이거 다섯번째 마셔볼게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이거 레디톡 차 같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여러분 진짜 제 취향이에요 우선 저는 오늘 어이 레디톡 다섯 팩을 먹긴 했는데 이것만 먹은 건 아니고요 유산균이랑 어 영양제 각종 영양제 챙겨 먹었어요 응. 영양제는 소중하니까 이제 영양제 챙겨 먹을 나이야 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의지가좀 약해가지고 못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회차가 무난히 지나간 느낌? 응. 배고프지도 않고 참을만해 참을만해 네 지금은 이제 랩톡 2일차 아침 발랐습니다. 이제 막 출근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까 몸무게가 62k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63.1, 지금은 62kg이니까 무려 하루 만에 1.1kg이 날라갔어요 물론 이게 체지방은 빠진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뭐좀 쌓였던 그 독소 같은 것들이 빠져나간 거기 때문에, 음, 그거는 꼭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안 빠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제 물을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수분이 많이 차있을 줄 알고, 체중이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 했어요. 왜냐면, 그 수분, 수분의 무게가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1.1kg나 빠져가지고, 오, 깜짝 놀랬어. <웃음> 오늘도 출근해서 레이톡을 마실 거고요. 아, 근데 어제 잘때 보니까 살짝 어지럽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레이톡을, 톡스를 하기 전에, 클렌즈를 하기 전에. 서서히 음식을 줄여가면서 이제 클렌즈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전날부터까지 장가님뭐 파티를 하느라고 술도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음식을 줄였다 보니까 살짝 어지러웠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어, 다행입니다. 제가 어지러우면 아몬드나 이런 거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회사에 이 레이톡 4개를 가져갈 겁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9시, 3시, 그러 그러니까 9시, 3시, 12시, 3시, 6시에 마시고요. 퇴근해서 9시 하나 더 마시면은 끝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못 하겠죠. 그래서 맛있는 장면면 촬영할 것 같은데 아 오늘도 응? 어제처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톡 4개를 가지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게요. 아출근하 싫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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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금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이제 운동을 가려고요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아 지금 전혀 배는 안고파요 배는 안고파 왜냐면 물도 많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배는 안고픈데 막 짜고 맵고 아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김치가 김치가 삐친 듯이 먹고 싶어요 <웃음> 그래도 이제 성공할 만 남았기 때문에 음, 좀더참아하려고요 운동 갈 건데 운동 갔다 오면 한 11시쯤 되거든요 11시쯤 돼가지고 어, 다섯 번째 영상은 그냥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찍으려고요 카메라 갖고 가기에는 오늘 월요일이라서 사상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각져가서 통에 넣어 가서 이따가 9시에 마시겠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끝난다 그래도 내일이면 제몸 안에 그 노폐물 쫙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있겠죠 다섯 번째 레디톡 근데 운동하면서 이거 먹으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약간 힘들었을 때 약간 상큼한 거 먹으면 기운쫙날것 같아요 오늘은 상취하는 날이에요 운동 갔다 할게요 네 지금 시각은 어, 3월 22일 7시 17분입니다 7시 17분 이 출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출근 해야 되는데, 레트 48시간 후기를 간단히 촬영해 보려고요. 제가 얼굴 비포도 찍어 놨으니까 얼굴 비포도 정면을 한번. 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클렌즈가 끝난 3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한번 눈바디를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서 같은 옷 입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옷. 나난내 어, 내 느낌에는 배가 쏙들어간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 볼록 튀어 완전 볼록 튀어서도 꼭 살도 정리된 것 같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얼굴에 변화가 좀 있나요? 어, 저는 솔직히 얼굴은 잘 모르겠거든요 몸은 제가 변화를 느끼는데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어제 밤에 엄마가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작아졌다는 거야 어, 매일매일 보는 엄마가 저한테 얼굴이 작아졌다고 한할 정도로 하신 거면 정말 작아진 거거든 그래서 내심 속으로 뿌듯 뿌듯 했어요 음. 저는 처음에는 63.1kg이고요 어, 레이톡이 48시간 끝난 시점에는 61.7kg으로 무려 1.4kg이나 감량을 했습니다 뭐 어. 다이나믹하게 뭐 2-3kg 감량하신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저는 1.4kg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숫자를 떠나서 우선은 바디라인이 달라졌어. 어, 바디라인부터 제가 딱 느끼거든요. 옷 입었을 때. 지금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 청바지가 솔직히 꽉 꼈어요. 꽉 꼈었는데 어, 지금 입을 때 너무너무 수월하고 이렇게 조금 남는다니까? 진짜 바디 배가 쏙 들어간 느낌이고 몸이 너무 너무 가벼워요. 어 너무 너무 가벼워서 제가 컨디션이 갑자기 업된그 기분? 아침엔 텐션 안 오는데 지금 텐션 엄청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딱 지금 딱 그러거든요. 어 제가 이레이트 48시간 보니까 칼로리가 한 포당 한100 칼로리 초반대라고 초반대더라고요. 지금 이건 석류인데 이건 한 포당 110 칼로리고 그랬다 보니까 하루에 마시는 양은 한 500에서 600 피로칼로리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것만 마시면 배고프지 않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전혀 배고프지 않았고 이게 오히려 배가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시고 물도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유산균이랑 영양, 각종 영양제도 엄청 챙겨 먹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배가 불렀어요 다만 어, 씹기를 못하니까, 저장 운동을 못하니까 입이 너무너무 심, 심심하더라고요. 근데 첫날에는 문화에 넘어갔어. 근데 둘째날 저녁에는 김치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매콤 짠 게. 그래도 잘 견디고 넘어. 그게. 이게... 급하게 빼면 은 피부가 처질 수도 있고 피부에 탄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마시고 또 레이톡에 보니까 레이톡 성분에서는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성분을 들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피부도 저는 탄력이 있어진 것 같아. 아무래도 많이 마시고 이런 성분도 있다 보니까 좀더 피부가 더 좋아지는 느낌? 그정도도 들고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실 때 저는 급하게 잖아요. 바로 근데 급하게 했는데 여러분 께서는 이걸 준비해서한 2-3일 정도 시간을 갖고 음식을 서서히 줄여 나가신 다음에 레이톡을 마시고 그 다음에 보식 기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은 지금 빠진 살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 오트밀로 식사를 해볼까 하거든요 왜냐면 이거 뺀거 아깝잖아 이거 유지해가지고 더 활기차게 가열차게 빼야지 어. 이게 처음에는 제가 급하게 음식을 끊, 빼, 끊다 보니까 머리가 살짝 아픈 게 있었는데 그건 잠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하실 때 어, 레디톡스 48시간 하실 때는 에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48시간을 하시고 보시기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저보다 더 많이 감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진짜 옷이 얇아진 계절을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레디톡으로 노폐물을 싹 비우신 다음에 다이어트를 진짜 집중 있게 하시면 감량 효과가 더클것 같아요 저도 어, 이걸 바탕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해서 한번 감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톡이 제가 저처럼 한 48시간 요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11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 11프로그램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일반식 먹고 저녁은 이 레이톡으로 맛이 돼가지고 요거를 좀 유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그럼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가온 여름 레이톡으로 높폐물싹 빼시고 더욱더 예쁜 몸을 갖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출근할게요.